오리엔탈 판타지와 무협 액션의 절묘한 조화 오늘은 다양한 중국 판타지 영화 속에 등장했던 스킬부터가 남다른 대륙의 요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온 세상을 끝장내고 싶어서 안달난 친구들은 물론 사랑밖에 난 모른다며 척박했던 이 땅에 별빛을 내려준 누님들까지 이번에도 다양한 분들이 번호표 뽑아서 대기타고 있으니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간들을 위협하는 요괴와 맞서 싸우며 비밀리의 세상을 지켜나가는 무문일파의 활약을 그린 영화죠. 오늘의 첫번째 주인공은 원화평감독의 2017년작 김훈 둔갑에 등장했던 정목과 백호입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아름다운 막말과 삿대질이 오고 가던 평화로운 시장 한복판 갑자기 눈이 세개 달려있는 잉어 요괴가 출몰하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요괴의 출현을 눈치챈 무문의 제자 칭틴이 등장하여 세상 걸크러쉬한 모습으로 잉어 요괴를 때려잡게 되는데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잉어 요괴는 한낱 미끼에 불과했을 뿐 사실 그 배후에는 정목이라는 거대한 요괴가 있었으며 그의 목적은 무문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 뒤 지하에 갇혀있던 또 다른 요괴 백호를 깨워 자신의 몸에 흡수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백호라는 녀석도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의 영양제 따위가 될 마음은 없다며 정목과의 융합을 거부 이후 자신을 막으러 온 무문 일파를 가볍게 발라버린 뒤 절대 무기라고 하는 어신기를 찾아 제갈길을 가게 됩니다.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앞날을 도모하려는 정목과 무조건 닭돌부터 하고 보는 과격주의자 백호. 사실 이 영화 얘네들이 툭탁거리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묘하게 쏠쏠한 영화였죠. 이후에는 이 영화의 진정한 신 스틸러라고 할수 있는 5대 문파의 장문인들이 등장, 어신기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개인기가 필요하다는 묘한 설정 덕분에 화려한 자기소개와 더불어 좀 과하다 싶은 어신기 오픈 케이스 리뷰를 시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신규 아이템 출시에 대한 기쁨도 잠시, 어신기는곧 보란듯이 백호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설상가상 백호의 계략으로 장문인들까지 요괴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게 되면서 이들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무문의 제자들만 빡시게 고생하는 이야기 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엔 드디어 정목과 백호 그리고 무문의 제자들이 다이다이 맞짱을 뜨며 불꽃같은 CG가 난무하는 화면 속에서 박력터지는 난타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여기에 무문의 새로운 장문인인 동그리가 펼치는 화려한 요괴변신 쇼라던가 두 남녀 주인공의 알콩달콩한 애정다툼 등이 더해지면서 영화는 후반부로 갈수록 이게 뭔 난리인가 싶은 혼돈의 카오스로 여러분을 초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속편이 나와줘야 확실히 결말을 볼수 있는 작품인데 아직도 속편 소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랄까요? 어쨌든 뭔가 보다 만듯한 찝찝함을 견디실 수 있다면 그럭저럭 쏘쏘하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고요. 사실상 정목이나 백호보다는 조연급 요괴들이 더 인상 깊었던 영화 김은 둔갑이었습니다. 중국의 4대 기서 중 하나인 봉신연이를 원작으로 하는 신마 장르의 판타지 무협영화 그야말로 신계와 마계, 인간계가 골고루 믹스되어 대난전을 펼치는 작품이었죠. 다음은 봉신연이 영웅의 귀환에 등장했던 암흑대 장군 신공표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은나라의 주왕이 구미호 달기에게 홀려 세상 찌질이로 전락하게 되자 이를 보다 못한 주나라의 시창이 태공망과 힘을 합쳐 주왕과 맞서게 됩니다. 하지만 달기의 요력이 너무 강력해져 있던 것은 물론 설상가상 주왕의 몸 안에서는 세상을 멸망시킬 흑룡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기체검이라는 신기가 필요했는데요. 이에 태국망은 날개 부족의 최후 생존자인 뇌진자와 성계 제1의 질풍노도형 슈퍼히어로 나타 달기의 저주로 인해 10년간 환영 속에 갇혀 지냈던 이랑신 양정까지 이렇게 3명의 제자에게 빛의 검을 찾아오도록 강제 노역을 시키 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앞에는 달기의 수화이자 주황의 성을 지키는 대장군 신공표가 자리잡고 있었는데요. 거대한 흑조모를 타고 다니며 검은 채찍을 휘두르는 모습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 채찍에 맞아죽든 코랑이에 물려죽든 어느 쪽이든 일단 잡히면 곱게 죽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다분했는데요. 그 와중에 또 본업은 도인인지라 극중에서는 남접이라는 나무 인형을 만들어 뇌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신박한 인형 장인의 모습까지 선보이기도 했었죠. 한편 영화 후반부에서는 신공표가 달기의 요술로 인해 거대한 오크로 변신 태공망의새 제자들과 파이팅 넘치는 라스트 액션 씬을 장식하게 되는데요. 중국 판타지 영화에 웬 갑옷 입은 오크가 나와서 많이들 당황하셨겠지만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그냥 그런가보다 라면서 영화를 보시면 나름 화려한 CG와 CG가 만나 CG로 액션과 CG스런 CG를 자랑하는 슈퍼하게 CG한 액션을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의 진정한 악의 근원인 달기의 활약은 뭐 나오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속편에서 이어지게 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여성 빌런 특집에서 다룬 적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요괴와 요괴가 되고 싶어하는 인간 그리고 애절하기 짝이 없는 슬픈 사랑 이야기가 공존하는 작품이죠. 다음은 1편보다 나은 속편의 모범적인 예라고 할수 있는 영화 화피2에 등장했던 여우욕의 소이입니다. <웃음> 전작에서 인간을 사랑하고 그 목숨을 구해준 대가로 500년 동안 얼음 속에 갇히는 형벌을 받게 된여우 욕의 소이. 그러던 어느 날 소이는 참새 욕괴에 도움을 받아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후 남자들의 심장을 꺼내 먹으며 목숨을 연명해 나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위기에 처한 척 먹잇감을 노리던 소이 앞에 말 그대로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 그녀를 구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또한놈 걸렸다 싶어 과감하게 심장 스틸을 시도하는 소위 하지만 놀랍게도 이 남자의 정체는 왕자님이 아니라 무려 공주님이셨는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공주를 따라 백성이라는 변방까지 오게 된 소인은 이곳에서 곽심이라는 장군을 만나게 되고 공주와 곽장군 사이에 애절한 사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연이란 바로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자신의 호위무사였던 곽심에게 마음을 품고 있던 진공주는 어느 날곽 장군에게 커피는 역시 곽심이라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한낱 호위무사에 불과했던 곽심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고 이에 괜히 고백했다 까인 꼴이 되고만 공주는 갑자기 나잡아보라며 숲속으로 도주 그만 커다란 흑곰을 만나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마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한 곽심은 스스로 변방으로 물러나 국경 수비를 막게 되었다더라 라는 이야기였죠. 아, 그랬구나. 아무튼 이 사실을 알게 된 소위는 공주의 애틋함을 이용 인간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는데요. 먼저 곽심 장군에게 주수를 걸어 일단 자신을 사랑하게 만든 뒤 공주로 하여금 곽 장군이 떠난 이유는 공주 네 얼굴 때문이야! 라고 세뇌교육을 실시. 이후 단 하루 동안만 공주와 육체를 바꾼 뒤 자신의 몸을 가진 공주와 곽 장군을 동침하게 만들고 봤죠? 남자는 다 똑같아요! 라고 설득해서 공주가 완전히 몸을 바꾸도록 결심하게 만드는 매우 치밀하고 완벽하게 짜여진 계획이었죠. 었 하지만 영화는 이후 상상치도 못했던 전개를 보여주게 되면서 세상 충격적이고 애틋한 결말을 향해 치닫게 되는데요. 백발마녀전처럼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가미된 판타지 무협 장르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살짝 이 추천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과 욕괴 사이의 썸타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무한 갱판을 시전하고 다니는 커플 브레이커스님이 등장하는 영화였죠. 이영걸 주연 정소동 감독의 2011년작 백사대전에 등장했던 천년 묵은 뱀 백소정입니다. 두 눈이 아찔해지는 충격적인 CG와 함께 등장하는 두 마리의 뱀요괴 각각 천년 묵은 백사 백소정과 5 0 0년 묵은 청사 소청이었는데요 소청과 함께 마치 물속을 헤엄치듯 공중을 유영하며 자꾸 이상한 장면들을 연출하던 백소정은 어느 날 약초를 캐다가 절벽에서 추락한 약대사 허생을 목격한 뒤 마치 지가 에리얼이라도 된듯냐 상당히 디즈니한 느낌으로 그의 목숨을 구해주게 됩니다. 이후 당연하다는 듯 상사병에 걸려 허생을 그리워하게 된 소정. 하지만 그녀는 사랑 때문에 가슴 아리할 만큼 답답한 성격도 아니었고 오히려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할수 있는 불도저 타입이었던지라 결국 작정하고 허생에게 접근하여 온갖 길를 발산 곧 둘은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하 이런 저돌적인 스타일 너무 좋지 않나요? 유분아입니다. 한편 눈 덮인 산속에서 청룡 오널도 같은 걸 휘두르는 빨간 옷설녀와 맞장을 뜨고 거대한 박쥐 요괴와 슈퍼히어로 돋는 공중전을 펼치는가 하면 대나무 숲에서 충격적인 십구금 폴댄스를 선보이는 여우들에게 금가루 휘날리며 포텐터진 체마 액션을 펼쳐나가던 버패스님은 요괴라면 무조건 다 때려잡아야 한다는 고지식한 꼰대적 사고방식을 고수하며 소정과 허생커플 사이를 본격적으로 회방놓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달라며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키는 극단적인 여자 소정 그리고 인간과 욕괴는 함께할 수 없다며 여자에게 벽돌을 집어던지는 법해 과연 이들의 최종 커플 결정전은 누구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를 보시면 되겠지만 CG 때문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다는 거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잠시 쉬어가는 느낌으로 안구정화 타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포동포동 귀염귀염한 외모로 중국 대륙을 사로잡은 깜찍한 아기요괴 다음은 라메너 감독의 2015년자 몬스터헌트의 우바입니다 인간과 요괴들이 공존하던 멀고 먼 옛날. 요괴들의 세상에 반란이 일어나 요괴왕과 그 측근들이 차례대로 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요괴왕비는 자신의 뱃속에 있던 알을 지키기 위해 인간 청년인 천음의 뱃속에 알을 옮긴 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후 천음은 뜻하지 않게 요괴를 임신한 만삭의 임산부가 되고 천사당의 테마사였던 샤오란의 도움을 받아 어렵사리 아기 요괴를 출산하게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토한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뉴트로지나 하면서도 모이스처라이징한 뽀송뽀송함을 자랑하는 요괴왕의 후손 우바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깜찍한 외모와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등장할 때마다 시선을 강탈하는 우바는 이 영화의 가장 큰 감상 포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일단 먹은 음식을 기관총처럼 발사할 수 있는 막강한 전투력은 기본 제 아무리 튀기고 찜찌고 난리를 쳐도 세상 끄떡없는 맷집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애교를 부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튼 이후에는 이런 우발을 노리는 요괴와 인간들 사이에서 각별한 모성애로 충무장한 천샤 커플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뛰어난 cg효과와 흥미로운 이야기 전개 그리고 다양한 캐릭터들의 열연으로 보는 내내 눈을 뗄수 없는 영화였달까요 사실 처음에는 너무 아동취향인 듯 보이는 요괴들의 디자인 때문에 선뜻 손이 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냥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본다는 느낌으로 보면 의외로 굉장히 재밌는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는 영화 몬스터 헌트였습니다. 서유기를 소재로 하는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파격적인 소재와 매력적인 캐릭터 설정 그리고 주성치 특유의 병만 유머가 돋보이는 영화였었죠. 다음은 주성치가 연출을 맡아 큰 화제를 불러모았던 2013년작 서유항마편의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입니다. 사실 서유기를 소재로 한 작품은 정말 많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 역시 차고 넘치고요. 그 중에서도 주성치가 주연을 맡았던 월광보합과 설리기어는 따로 특집을 만들어도 성에 차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추천에 맞이않는 작품이죠. 아무튼 그 많고 많은 와중에서도 굳이 오늘 서유항마편을 택한 이유는 바로 서유기의 메인 캐릭터들이 가장 요괴답게 그려진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얘네들 원래 요괴거든요. 어쨌든 이 영화의 진 주인공은 아직 예비 불제자 신분이었던 현장으로서 동요로 퇴마를 시도하는 얼빠진 순수 청년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단소저라고 하는 걸크러쉬한 리얼 퇴마사가 나니 영화의 액션과 재미 감동을 혼자서 다 책임지는 화끈한 쓰리 콤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단소저 역할은 서기가 맡고 있는데요. 원래도 팬이긴 했지만 이 영화를 보고 완전히 푹 빠져버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오늘의 주인공들을 모셔볼텐데요. 일단 사오정의 경우 평화롭던 한 마을을 덮친 거대한 물고기 요괴로 첫 등장! 마을사람 하나를 싱크로나이즈 요정으로 만든 후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영화의 인트로를 장식하는 오프닝 담당치고는 꽤나 임팩트가 큰 편으로써 무려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충격적인 연출까지 더해져 더욱 강한 인상을 심어준 친구였었죠. 아, 두번째는 깊은 산중에 고가장이라는 음식점을 오픈한 뒤 사람들을 끌어들여 그 인육을 요리해 먹는 주강레이라는 식인 돼지가 등장하는데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이 주강레이가 흔히들 쭈빠지에라는 애칭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친구입니다. 평소에는 맨질맨질한 유광피부를 자랑하는 미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데미지를 입을수록 껍질이 벗겨지며 그 흉물스러운 본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상부신금파라는 쇠스랑 형태의 무기를 자유자재로 사용 단소조를 상당히 애먹이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거대한 멧돼지 괴수로 변해 퇴마사의 개인기를 받아주기도 하는 등 영화 속에서 다양한 활약을 보여준 친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존에 알고 있던 저팔계에 대한 인식을 단박에 깨부서준 카리스마 넘치는 캐릭터였던 건 확실한 것 같죠? 한편 자신의 힘으로는 주강레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현장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오지산 아래 갇혀있는 원숭이오괴 손오공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찾게 된 오공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네 그렇죠. 애초에 원숭이 키가 180씩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얼리티즘이죠. 어쨌든 이 하라... 아니 손오공은 본격적으로 봉인이 풀리게 되자 진짜로 완전한 원숭이 요괴가 되어 행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자신을 잡으러 온 퇴마사들을 가뿐하게 하나씩 발라버리는 것은 물론 현장의 머리털을 남김없이 뽑아버리며 생리얼 야수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과연 현장은 이 막장 원숭이를 잘 길들여서 쭈빠지를 때려잡고 무사히 서유기 시리즈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될까요? 소노공이 너무 살벌하게 나와서 깜짝 놀랐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좋았던 영화 기분 좋게 추천 하나 꾹 눌러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절간을 배경으로 미친 나무요괴와 미모의 처녀귀신 그리고 순박한 시골 청년과 도사 한 분이 나와서 홍콩 영화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기념비적인 작품이죠. 대망의 피날레는 정소동 감독의 1987년작 천녀요네에 등장했던 노노 그리고 섭서천입니다. 가난한 세금징수원으로 살며 허구한날 문전박대 당하는 게 일상이었던 영채신은 어느 날 숙소를 구할 돈조차 떨어지게 되자 난약사라고 불리우는 폐허가 된 절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곳은 귀신이 나오는 것으로 유명한 흉가 중의 흉가였으며 천년목은 나무귀신 노노가 수화에 거느리고 있던 처녀귀신들을 이용 미인계로 남자들을 현혹시킨 뒤그 입속에 혀를 집어넣어 전기를 빨아먹는 되게 진한 강제 딥키스를 자행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심지어 이 혓바닥은 자유자재로 크기와 용도의 변경이 가능하여 일단 혀를 길게 뽑아 채찍처럼 휘두르는 것은 기본. 엄청난 크기로 거대해져서 집을 통째로 휘감아버리는가 하면 심지어는 혀끝이 갈라지며 그 안에서 얼굴과 촉수가 마구 튀어나오는 등 갈수록 괴기스러운 비주얼을 자랑하게 됩니다. 또한 3편에서는 이처럼 머리에 리본을 달고 있는 대머리 소녀들과 함께 등장하게 되면서 한층 더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선사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천녀이온 시리즈를 대표하는 최고의 악역 최강의 요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죠. 한편 이러한 사실을 알리 없었던 영채신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 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기게 되고 그곳에서 역대급 미모를 자랑하는 에이스 천녀귀신 섭소천을 만나게 됩니다. 섭소천 본래는 고위직 관리의 딸이었으나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 잔혹하게 살해당한 뒤 나무귀신 노노에 의해 시신이 거두어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강제 노역을 하게 된 비련의 여인이었는데요. 그녀가 요괴라는 사실을 몰랐던 영채신은 그대로 그녀에게 퐁당 빠지게 되고 섭소천 역시 영체신의 순수함에 이끌리게 되면서 이 역대급 귀인 커플은 나무 귀신 노노에게 본격적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과연 이 애절한 커플의 앞날에는 어떠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스무살 왕조연의 풋풋한 매력과 장구경의 섬세한 연기, 그리고 판타지 액션 장르로서도 풍부한 볼거리가 매력이었던 이 영화, 만약 아직도 못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감상해보시길 바라구요. 오늘의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분들 꼭 대박나시길 바라구요. 다음주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아매야 <목소리> <목소리>